땅콩? 약간 불안불안하긴하지만 아까 첫 스타트가 괜찮으니 았 잠깐만 <웃음> 냄새가 음독 좋아요, 알람 설정 안녕하세요 청한입니다 저번에 친구들이랑 대만 음식 먹 이거 같이 찍었잖아요 근데 저번에 그때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대만 디저트 네, 먹는 영상을 찍지 못했어요 오늘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그냥 저 혼자라도 대만 디저트 먹고 맛 평가해보는 시간 가져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총네가지 통조림 디저트 이렇게 네개준비돼 있고 제가 아까 밥을 먹었어요 지금 살짝 달달한 게 땡기려 하던 차에 <웃음> 이게 이제 생각나서 예, 지금 당장 카메라 켜고 찍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은 네가지 순서대로 한번 먹어볼게요 첫 번째 거는 빠빠 쪼우 이거는 뭐 8가지 재료를 이제 한 번에 섞어서 만든 음식이라 하고요 브랜드에서 가장 클래식한 음, 제품이라고 하네요 까 <웃음> 봤어요 아, 네. 어? 냄새는 그냥 단박 단팥죽 같은 냄새인데 한국에서 이게 총 여덟 가지라고 하는 것 같네요. 음 이게 되게 그 한국에서 약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드시는 이제 전통 전통 간식 그런 맛이거든요. 그 달달한 한과 같은 데서 느낄 수 있는 맛이에요. 전통 과자 이거 먹으면 되게 배가 부를 것 같은데요? 이게 식사로도 괜찮을 것 같은데? 이거 달달한 게 너무 단게 아니어서. 음! 어 괜찮아요. 스타트 굉장히 좋아요 약간 불안했거든요? 저는 약간 따뜻하게 먹는, 먹어야 된다는 선입견이 있었는데, 이런 팥죽 식으로 된 거는, 국물지 음, 차갑게 이렇게 먹어도 괜찮네요. 아, 색달라. 역시, 대만 음식. 네. 두 번째, 파란색. Then now, then now, 기네, 너 나이 화신. 발은 괜찮았는지 모르겠지만, 그렇 나이초가 부탁해서 받았습니다 어, 요거는 이제 우유 땅콩으로 만든 제품이고요. 음, 땅콩? 약간 불안불안하긴 하지만, 아까 첫 스타트가 괜찮았어요. 잠깐만. <웃음> 냄새가. 음, 어, 땅콩 냄새구나. 어, 되게 액체 상태인데요, 이게? 어? 땅콩이 되게 죽같이 풀어졌네 이게 어? 괜찮은데? 응 음. 이거 진짜 괜찮아 예상 외야 솔직히 이거 먹기 전에 약간 불안했었거든 음. 이것도 역시 식사 내용으로 괜찮은 것 같아 야 이거 그냥 쭉 들이키고 싶다 지금 이제 지금 먹어야 될게 많아가지고 음 진짜 괜찮아 땅콩이 약간 죽같아요 뭐라고 해야 되지? 부드러워 음, 땅콩은, 땅콩은 한국에서 이런식으로 먹은게 없으니까 되게 색다르네요 근데 그게 거부감이 없어 응. 신기해 어, 이거 계속 먹으면 안돼 다음 거 찍어야 돼 화생떠화 음. 이거는 이제 나이츠말로는 먹어본 맛이라고 하네요 그 제가 그 대만여행할 때 처음에 먹었던 그 대만식 빙수 집에서 먹었던 그 순두부 과 땅콩 그떡 같은 거랑 같이 먹었지만 그때도 말했듯이 순두부는 차갑게 는게한국에 익숙치 않죠 이것도 땅콩 냄새가 좀 강한데. 음, 오 이거 약간 질감이 다른데요? 이게 젤리 같지? 어? 입에 넣으니까 알겠다 근데 그때는 좀더 부드러웠어요 근데 이거는 좀더 푸딩같은 느낌 음, 괜찮아 진짜 좋아 푸딩인데 그런 탱탱한 푸딩이 아니라 어 그래 그 <웃음> 푸딩 중에도 여러가지가 있잖아 아 내가 지금 젤리랑 헷갈렸다 <웃음> 젤리말고 푸딩중에 되게 부드러운게 넘어가는 푸딩 응 음, 그거 그 느낌 그리고 땅콩이랑 되게 잘 어울리네요 모든 음식들이 몰랐는데 땅콩은 마루난주처럼 <웃음> 견과류니까 그냥 생으로 먹는 거밖에 생각은 안 했는데, 땅콩이 의외로 이렇게 잘 어울리는지 몰랐어요. 땅콩 들어간 땅콩을 따로 어떻게 막 음식에 넣어서 먹는 건 한국에서 익숙치 않아가지고... 음... 괜찮아. 요건 이제 홍도 혼구이... 나이쭈가 저한테 주면서 얘기한 게 가장 제 스타일일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. 그리고 그림만 봐도 팥에다가 젤리 좀 이게 가장 익숙한 맛이면서도 제가 또밥빙술을좀 좋아하거든요 아... 물이 되게 많네? 음. 오... 아... 어 파인애플? 파인애플 젤리? 음음 가장 어린이 맛음 가장 어린이 맛 음, 가장 어린이. 가 이렇게 가득 있어요. 그리고 이게 그그 프루츠 그, 그 통조림에 있는 그그 파인애플랑 이막 이런 열대 과일들 있잖아요. 일반적으로 그 델몬트 있는 그 통조림에 있는 그런 식감이 아니라 제, 오히려 젤리 같아요. 음, 음, 어 이거 괜찮은데? 이게 몰랐다 근데 한국에서만 이제 팥이 좀 이렇게 잘 사용되는 줄 알았는데 음식 만들 때 대만도 이렇게 팥을 디저트에 이용하는 줄 몰랐어요 어이 맛있어 이거 이게 이게 음음음음끝 오늘 그러면은 지금 다 먹어봤잖아요 하나를 뽑자면은 제 느낌은 음 이러고 <웃음> 우선은 젤리가 가장 뭔가 그 풍성한게 마음에 들고 그리고 팥 자체가 원래 워낙 맛있죠 네, 달달하게 해가지고 네, 물론 이제 나머지 것들도 그 신기해요 신기하긴 신기해요 왜냐면 순두부를 한국에서 차갑게 먹, 먹을 일은 없고 왜냐면 순두부 찌개 형식으로 먹거든요 저희는 그리고, 그리고 이렇게 땅콩을 이런식으로 활용해서 먹는 요리로 만든 건 되게 특이하기도 하고 맛있긴 한데 요거는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아요 근데 맛없진 않아요? 예 네, 되게 특이하네요 그리고 요거는 작곡인데 디저트로 먹는다기보다는 식사로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할 정도로 근데 괜찮아요 이거랑 이거랑 사실상 이게 젤리가 없다면은 요거랑 그렇게 큰 구분을 주지 않았기도 할것 같아요 물론 요게 이제 좀더 달달하고 해가지고 몰랐을겠지만 이것도 뭔가 좀요대 요 중에서 건강한 느낌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요거 아마 제 기억으로는 지우펀인가 거기 그 떡이랑 같이 해가지고 먹은 기억이 있거든요? 떡 이름 토란! 토란 떡! 그건, 그거랑 같이 이제 그것도 여기 넣어가지고 같이 먹으면 굉장히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추천드립니다 한국인들은 여기 한국 분들은 여기 가장 입맛에 가장 가깝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어 제가 확실히 대만 음식에 대한 이제 선입견이 좀 점점 더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이제 시드니에 있었을 때 친구들이랑 같이 대만 빙수집을 갔었는데 이제 제가 이 음식들을 먹다 보니까 생각이 났게 거기서 맨 처음 먹었던 게 분명 저는 이제 팥빙수 한국에서 먹던 그 얼음이랑 해가지고 팥하고 시럽하고 해가지고 먹었던 그 빙수를 생각하고 갔었는데 순두부 딱 떠먹는 순간에 음 하면서 놀랐어요 왜냐면은 이게 뭐야? 왜냐면 얼음도 없고 그냥 그때는 순두부인지도 몰랐어요 딱 한입 먹고 안 먹어가지고 이거 뭐야? 이러면서 그냥 안 먹었는데 뭐 이제는 이제 대만 음식에 대한 거부가, 거부감도 없이 받아들일 수 있고 언제나 먹을 때마다 새로운 게 느껴지니까 대만 음식은 이,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렇지 이제 점점 더 예, 대만 빨리 여행가서 다시 또야시장도 가고 또 그때 못먹어봤던 음식도 먹어보고 싶네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땅콩을 이런 식으로 먹은 게 처음이야 한국 음식에도 이런 식으로 먹는 게, 없으니, 먹은 게 없으니까 땅콩을